안녕하세요. 돈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2년 11월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운용하고 있는 적금식이 t f 실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적 공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수익률 기준은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종가 기준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인 투자 자문에서 자문 운용하는 적금식이 t f 는 올해 2월달,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1월까지 달총 10개월을 운용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해 드릴 때 권장 투자 기간 최소한 5년 이상 매달 꾸준히 하시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5년 이상 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개월수로는 60개월인데, 지난달 11월까지를 치면 딱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전체 6바퀴를 뛰자고 했다면 이제 한 바퀴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치면, 이제 한 바퀴다. 총 여섯 바퀴 뛰기로 했는데 아주 시작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적 리뷰 방법은 아시다시피 대표 사원인 제 계좌. 저도 하고 있잖아요. 제 계좌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제 계좌를 가지고 공개하니까 조금 제 수익률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실적을 공개하기 전에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운용하고 있는 매달 적금식 입대포 투자는 어떤 상품인지 물론 계속 대풀이해서 매달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면 조금씩 ETF 투자는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데 ETF 포트폴리오 이것을 e m p 라고 하죠. 예, 근데 타이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지수입니다. 글로벌 지수 한국 상장 ETF인데 예, 근데 뭐 타이거 S&P 500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이때 타이그라든지 코덱스는 자산운용회사의 하나의 티크 기호죠. 타이거는 미래세 자산운용, 그 다음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들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네개 내지 여섯 개 정도의 글로벌 지수 추종 ETF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매달 투자하는 시점과 이태포별 투자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투자하는 시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월의 투자 시점은 저희가 볼때아 오늘이 괜찮겠다 하는 날을 정해서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장 투자 기간이 5년 60개월을 하시라고 라 말씀드리고 물론 중도, 한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도의 한매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나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이나 있을 수도 있겠죠. 월 100만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세 번째 당연히 투자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손실 가능하다. 원금 비보장이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반드시 매달 여유돈으로 하시고 비가 오는 눈이 오나 꾸준히 성실하게 투자하시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투자 목적은 퇴일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서 목돈으로 쓰겠다. 목돈 마련 또는 연금 마련 노후에 매달 꼬박꼬박 받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위해서 가입한다. 연금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이 상품의 자무 보수는 연 1% 매월 후치니까 연 1%를 매달 12분지 1로 나누어서 예 근데 매달 100만 원이다 면그 100만 원에 대한 1년치 수수료는 만 원이겠죠. 그만 원을 매달 후치니까 12분지 1로 나누면 매달 100만 원에 대해서는 800원, 900원 정도, 800 몇십 원 정도 매달 빠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계좌,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영하고 있는 적금식 ETF 11월 말 기준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화면은 바인투자자문의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에 김광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이고요. 저는 연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995만원 정도 나오죠. 매달 100만 원씩 10달을 했으니까 1000만 원인데 짜투리가 약간 남아 있어서 실제로 매수한 금액은 995만 원. 자, 그런데 평가액이 얼마냐 하면 925만 6천 원 정도 나오죠. 어떻게 보아도 몇십만 원 손해났다. 11월 말 기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022년 11월 달 기준, 11월 말 기준, 제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69만 2천원 70만원에서 8천원 정도 부족한 마이너스 7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7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수익률을 구체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약 7%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6.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ETF만 빨간색, 빨간색 돈을 좀 벌었네요. 6% 정도. 나머지는 미국 S&P 500이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차이나, 전기차, 베트남 등등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최근 몇달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어, 그 때문에 베트남도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빠졌는데 또 투자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계속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싸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총 6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제 첫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섯바퀴, 한바퀴 돌았는데 지금 한바퀴보다 다섯배나 긴 시간, 다섯바퀴가 남아있다. 길게 보시면 저는 싼 구간을 싼 가격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음 달에는 리밸런싱 할때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월 말 기준에는 이렇다라는 것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11월 말 기준 보시는 것처럼 제 계좌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는 걸로 리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라는 투자는 무엇일까? 대체로 사람들은 바닥에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 언제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죠. 두 번째, 바닥에 투자하려고 하면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또 두렵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번째, 결국 투자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 숱하게 많죠. 대신에 바인 투자자원에서 자문 운용하는 매달 적금식 ETF 같은 경우에는 첫째 바닥을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째 한 번에 큰돈 필요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세번째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윳돈으로 계속 투자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분산합니다. 매달, 매달 시간을 분산하죠. 매달 한 번씩이니까 총 60개월에서 60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60분의 1로 나누어서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분산하죠. 매달 100만 원씩 60개월 같으면 원금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간다. 그 결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투자, 바닥에서 투자 아니다. 매달 적금식, 시간 분산, 금액 분할, 장기 투자한다. 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자,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실적 공개하면서 마이너스 난 이태포들을 왜 계속 투자하나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우리가 바라는 투자에서 설명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바인 투자자문에서 자문운용하는 적금식 ETF에 대한 가입, 그 다음에 자문운용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의 가입 신청은 저희 바인 투자자문으로 전화해주시면 되고요. 어, 투자자문회사 저희 바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해서 운용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돈을, 투자금을 입금, 수탁관리는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자문계좌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투자금은 이달에 이달에 항상 돈이 해당 계좌에 자동이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 투자가 되겠죠. 다음 달 투자는 1일일 수도 있고 말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가장 오늘이 좋다 싶은 날 투자가 들어간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달에는 지난달 말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달에 월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투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달력이 바뀌었다 받겠다, 월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깜빡하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어쨌든 이달에 투자할 돈은 반드시 지난달 말일자 그 전에 자동이체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원활하게 투자가 진행된다. 이젠 기억하시고 다음달 불특정일에 투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해당 가입자 투자자에게 삼성증권을 통해서 MP, 이달의 어떤 ETF에 얼마씩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가 발송이 되고 그러면 삼성증권 앱에서 본인이 확인하시고 승인한 다음에 매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각 ETF별 투자 비중 조절이나 간헐적 리밸런싱은 시장 상황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인투자자문에서 자문운용하고 있는 적금식 ETF에 대한 11월 기준 실적을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적금식 ETF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라고요. 바인 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혹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